관리도 잘하는 거야. 관리 어떤 네. 관리? What? <웃음> <웃음> <명장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 쿠안입니다. 아 어, 해리타, 아 어, 해영. 오늘도 이 마카오 현지 친구들과 함께 영상 촬영을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을 했죠. 미타는 남자 배우 누구 뽑았죠? 밥보거밥보거 그리고 해영은. 갈비 What? <웃음> 아니 저하는 대구가 닭갈비는 아니잖아 마카오 현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가이드잖아요 가이드라면서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마카오 사람들은 뭘 하고 놀고 있을까요? 하면 손님들이 그래요 다 카지노 가서 놀고 있을 거라고 아니요 근데 아니. 아니죠 그쵸 그렇죠? 그때 영상에서 말했지만 마카오 사람들은 카지노를잘 안가죠 네. 그래서 네. 데이트도 거기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어, 어디서 하나요? 영화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면 예쁜 카페 찾아가서 가는 거? 그리고 리타는 데이트할 때 주로 어디로 가요? 데이트 안 해봤어요. <웃음> 데이트를안 해봤다고요? 네. 아 모르겠어요. 아마 홍콩 가지 않을까요? 아 홍콩으로 간다고요? 아 근데 그 전에 데이트를 왜안 해봤어요? 저는 연애 안 해봤으니까. 연애를 안 해봤다고? 네. 한 번도? 네. 왜? 아니 아니요. 왜? <웃음> <웃음>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쁘게 진짜? 생겨가지고 남친구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썸탄 상태에 있어요? 썸탄 적은 있고 썸만 타는 거야? 여러 명이랑? 어, 뭐, 아니요 한 50명이나 타고 아, 아니요 아니요 어, 그런 썸 아니에요 야, 그런 <웃음> 아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뭐 데이트할 때 어디 가는 게 있잖아요 방금 홍콩 간다 그랬는데 네. 홍콩을 왜 가나요? 마카오보다 크니까 그래서 음. 놀 때도 많고 아놀것도 많고 먹을 네. 것도 많고 네 그리고 놀이공원도 음. 있고 아 놀이공원 디즈니랜드 아요네네 네. 네. 네. 음. 그리고 지금 버스 셔틀버스 있잖아요 음. 강주 아부데기 네. 오타고 네네네 그거 있어서 예전에보다 티켓이도 싸고 그래서 홍콩 음. 홍콩을, 홍콩을 자고. 많이 왔다갔다 한다 음. 주애는요 주에는더 자주 가잖아요 데 마카오 사람들 주애나 홍콩을 그냥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수 있나요 중국 갈때 신분증 같은 거 있어요. 약간 신분증처럼 나온 거예요. 음, 그니까 러뭘 신청해야 갈수 있는 거지 그냥 신분증만 갖고 무작정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요. 아, 신청 안 해요. 근데 세워자마자 있어요, 그거. 아니, 아, 통증. 하자마자? 어, 네. 근데 마카오 차들 홍콩이나 중국 마음대로 갈수 없잖아요. 차에서 그거... 번호판? 네. 두개 있고. 그, 네. 그, 그거 네, 그거 있으면 갈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못 가죠? 아, 네. 번호판이 요즘에는 홍콩 저게 생겨서 번호판이 3개인 것도 있더라고 네 중국 거, 홍콩 거 엄청 보자들 엄청 비자들? <웃음> 비싸요 비 비자 아니면 못 사요? <웃음> 왜냐면 그거 불 써야 돼 1년 동안 3년명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돈 내야 돼요 음... 세금 같은 거 맞아 3만 얼마였어요 그럼 거의 한 어, 450만 원? 어? 1년 동안 1년 동안 쓰는 게? 맞아. 빌리는 게? 맞아. 와 비싸다 어. 이거로 사업하는 사람도 음... 많아요 아셨나요? 아셨죠? <웃음> 네 이런게 있어요 마카오 사람들이 홍콩과 중국을 오갈 때 번호판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죠? 두 분은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자상하는 것 같아 마카남자보다더섬세 음. 스타일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스타일 좋아? 옷잘 입고 약간.. 굳이, 굳이 굳이 입은 남자 그런 것 같아 어. 관리도잘 하는, 어. <웃음> 하는 것 같아 관리 어떤 그, 관리? 어장관리? <웃음> 어장관리? <웃음> 어장관리. <웃음> 아 관리가 어장관리야? 이건. 아, 어장관리를 잘한다. 아니, 어장관리를 잘한 아, 어장관리도 없죠. 자, <웃음> 한국 남자친구 사귀어 본적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어, 오. 옛날에. 언제? 2018년. 2018년? 작년인데? 어, 맞아요. 이미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아유. 그 사람도 어장관리를 잘했나요? 아, 아, 못하는 것 같아요. 착하긴 착한데? 아, 너무 착해서 질렴. 음. 음. 나쁜 남자 좋았구나. 아, 맞아. 자야 리타는요? 저? 음. 만나본 적 있다고요? 있냐고?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니까요. 한 번도. 아,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네. 키가 너무 커서 아 남자들 이 옆에 섰기가 힘든 아, 거야요 맞아.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맞아요. 자, 키는 10cm 이상은 더 커야 돼. 185 이상. 가로등 만나야 돼? 가로등. 일반 <웃음> 네. 마코 사람들도 좋아해요 한국 음식? 네, 좋아해요. 네, 좋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 구워는 거 재밌어? 아, 고기 굽는 게 재밌어? 음. 음. 사실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기 굽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웃음> 왜냐면 되게 귀찮아. 고기 먹을 때해연이 불러야 되겠다. 아, 나, 나 고기... 고기는 줄 몰라요. 뭐야? 아, 근데 굽는 거 좋아하는데. 잘, 그냥 자기만 잘, 해요. 잘 뭐? 음. 음. 네, 오늘도 이렇게 마카오 현지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마카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두 친구 혹은 뭐 다른 마카오 친구들과 함께 마카오 중국 문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 곤이었고요 리타입니다 영입니다 안녕, 안녕.